자장 <목소리> 가까이 언제든 눈을 감고 우, 가장 먼 곳으로 그리워, 그리워 여긴 내말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아 얼마나 좋 그리워 또 그리워 가까이 <목소리>